내가 들게 공 응. 이게 뭐야 아 블랙아웃 응. 방금 전에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어 저기 왜 너의 정신이? 너의, 너의 아, 머리가? 갑, 갑자기 일어나면 큰일인데? 진짜? 마를 때? 뭔 소리야. 이거 뭔지 아 이거 영상 올라가아 근데 그거 사람한테도 쓸수 있잖아. 쓸수 있는 말이잖아. <웃음> 그래서 너 상태 안 좋은데? 아 맞아. 나무, 응? 보통 응? 들어갔죠 이거 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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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전해? 그거 그래? 다 덮어? 세개 달면, 안 캐도 되나? 근데 폭탄 쿨을 못 돌려서 웨이밍없로 나무 이게 다야? 밑에서 좀삥 부를걸. 김운 아니, <목소리도> 라하게 오네, 우리. 오, 음, 뭐? 하지만 게임은... 830부터야. <웃음> 지금 지금 아마 앞으로 땡기는데, 이 때... 거 뽑아서 하기 거 아니냐? 네, 여기서 어디 듣긴 했는 혹시 모르겠어. 어떻게 가? 와, 레전드다! 일단 돌 박아야 돼, 폭이 새끼 봐! 일단 앞에 한번 뚫고, 위에 뚫면 되니까 음. 확인 확인 탄 들었어? 들게. 앞에 한줄이지이거물 음. 음. 가져가고 복아복기 나이스 위에 나무 넣걸 보기 좋은거. 들을게. 폭탄. 어차피 뭘는것아나있스 골도 아 뭐... 없잖아 아 나이스 저걸 음, 괜찮아 뭘세개만 있으면 그럼 내가 둘게 뒤로 꼴거 그랬나? 어. 아 시발 Bye. Bye. Bye. 한무만남기는낭이는뭐비는 낭비는 낭비는 다음돌싹비는어비는 낭비는 낭비는 낭비는 낭비는 낭비 하 내가 될게고케이즈랑한 번만 땡큐 음. 뭐. 아, 아 진짜 이거 하마는 잘 하던데 이거 그.. 돼. 어 이, 이걸, 이걸 들었어야 하네 긴한데 거기까지 조금 있 확인 확인 기사되이 나올 건데. 위인 있는 돌싹다 써가지고 겨우 도달했네 여기다한번 꺼라구 개무섭다 한번 바로 쓸게 어 폭탄을 다로 해놨다 음. 만족스럽진 않네 응. 아 꼬리 아파. 앞에 나무 앞에 좀 좁아가고 야할 곳이 있었나? 좁지 않았나? 아이고 아닌가? 음. 음. 시만 응, 됐어. 열가드릴게 Thank you. 앞에 돌이나 뭐 어디다가 한번더으면 좋을 듯 으로 내려갔다 올 거니까 저번에도 그랬고 <웃음> 밑에 나무 해주면 좋을 듯어 밑에 나무 불 일단 들고 가 손 들을게. 아이씨. 틀어줘. <웃음> 위에 나무에다가 폭탄 한번더쓸수 있겠지? 나무 없어. 앞에 나무 없을 것 같은데. 와 나무 싹다 썼네. 기록 있을 텐데 사진. 봐봐 여기서 우리가 터졌거든. 내가 응? 나가서 볼게. 가자. <웃음> 제발 실수하지 말자. 예야. 그러네. 아빠 뒤에도 개 많잖아 나이다. 뭐뭐 아, 됐다. 어, 아! 돌 없어, 돌 없어. 복잡 아, 쁘진 않은데 아, 아, 어, 아, 왜 이렇게 아, 아, 아, 아, 아,